퇴근하고 우리 카페에 놀러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줄 테니까 회로에 좋은 영양제를 만들어봤는데 잘 됐는지 확인해 줄래? <웃음> 서비스야! 하! 나 불렀어, 사장님! 마음껏 음미하시길! 마음껏 음미하시길! 퇴근하고 우리 카페에 놀러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줄테니까 나같은 인텔리가 빗자루를 못넣는게 쉽진 않아